거기 우리 집 아니야 거기 아니야 <웃음>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거기 아니야 <웃음>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버터 거기 아닌데 버터 이리 와 가자 부드럽게 잘 됐어요 보이시나요?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이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. 하 아, 정말. 이거 뭐 지울 수 없잖아. 어, 지울 순 없어. 무서웠 없다. <웃음> 망했어. <웃음> 버터같이 하는 버터 어땠다? 딱 맞다. <웃음> 야, 너왜 그렇게 말하냐. 아, 진짜. <웃음> 이가 빠진 버터의 생일 케이크입니다. 많이 쓰고 있을 수 있어 너? 밑에, 밑에 약간 아, 거야 어. 초대돼서 가보고 아못 귀여워 <웃음> 갔다! 옆에 뭐피 앉아 뭐 못지 어? 어? 어 앉지그지더자 뭐. 앉아 앉아봐 응 앉아 앉아 괜찮아? 어이거잘 진짜 귀여워. 눈는데고가 어. 커. 너무 귀여워. 올게요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한다사랑하는거 a n k you to Kamida. 하 h a 너 k you t 착하 a m i d a Thank you to Kamida. Thank you to k a m i 우리 약간 문돌아온것 같은데 지금. 열심히 되게... 엄청 배고파. 오늘 저녁밥 못 먹겠네. 밥다 먹었다. 오늘도 똑같지만 이게 어 딱딱 붙어가지고 이때는 붙나 아, 딱딱 아, 그게... 아 웃겨. 너무 꾸덕하게 됐지? <웃음> 아 웃겨. 하루 종일 <웃음> 이러고 있다 버터. <웃음> <웃음> 오, 시끄럽다.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. 빈이는 뭔가렸어. 먹고자나 일정. 아 너무. 아이스 블이베다 먹었어 버터. 어 블루베리 안 먹는다. <웃음> 야 블루베리 좋은, 야, 블루베리 좋은 거다 먹어라. 내가 안 먹어. 맛있어, 다행이네.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도 이거는 제 친한 언니가 이번에 새로 m not sure. 이 스티커랑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같이 했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이거 처음으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이거는 뭐 벽에 걸어놔도 되고 이게 되게 장식용으로 만든 리스예요 이것도 일종의 리스인데 이거를 이제 걸어놔서 드라이플라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? 언니 잘 쓸게요 진짜 좋게 쇼! 여기 지금 물이 냄새나지? 어? <웃음> 오빠들 냄새나지? <웃음> 물을 열어 미민코? 미밍코 입히고 이거 입히니까 되게 귀엽더라 게떠이한번 보여주세요. 이걸 밟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좋게 약간 할매니낌할할매할매에 할머니 김에. 할머 할머니 김할 오늘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발렌타인데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보여줄게요. 뭐야? 어? 어저멋없네 <웃음> <웃음> 이건 내 선물이야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. 원래 여자한테는 화이트데이에 주는 건데. 맞나? 어. 이건. 자, 지금. 네, 뭐래... 네가 내줘 뭐 지금? BIRDS c h i r 우와! 자, Happy v 우와 자 해피 발렌타인즈 데이 감사합니다. 뭐야? 엄청! 열심히 했네! 그래 <웃음> 우와, 땀벅. 감사합니다. 이런거하고이처고 이거 먹고, 이거 먹 이거 먹고, 이거 이 됐어. 무슨 맛 옷부터... 보통 이게 제일 덜달걸 까만 게. 쉽 킬로 전에 그 맛있어? <목소리> 음, 음, 음, 음, 음. 응? 음. <목소리> 왜? 응. 보트 왔어. 됐다. 맨뒤에 뭔가 과일 향 같은 거. 아, 아 크랜베리를 넣었거든. 음, 맨 마지막에 들어왔어. 그린티 음. 뭔? 이거 끝이잖아. 끝까아 끝까지 끝아지끝지끝까아끝까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 오 잘했어 버터 하이파이브! 버터 하이파이브! 오 귀여워 자 기다려! 기다려! 잠마 기다려 버터는 기다려 하면 저렇게 멀리 가더라 항상 어, 기다려 먹어! 자 먹어! 오늘은 친구랑 전시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아, 너... 뭔데? 어제 만난다? <웃음> <웃음> 근데 니구편을 만들고 지금 너무 잘 만들었다 나 맛이 어떨죠? <웃음> 아 귀여워 지금 갈수 있나? 지금 있나? 내 친구가 요 귀여워 안녕 들어가자 <웃음> 아, <뒤로> 들어가자 <웃음> 어, 그래. 어? 경화식까나 하세요, 신지 버터한테 볼수 없는 이주 아니야? 목피는애기는 애기잖아 진짜 괜찮아요. <목소리가> 야? 가자! 히 어? 천천히. 천히 어, 천천히. 천천히. 어천히 천천히. 천천이천어히 천천히. 천천히. 어어 이거는 어제 북앤스페이스에서 산 책들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요. <웃음> 이렇게 두 권을 샀는데 이거는 일러스트북이에요. 안에 아 네, 색감이랑 이런게 너무 예뻐서 이거는 제가 선물용으로 샀고 이거는 나의 프랑스식 오븐요리 제가 오븐을 샀는데 그 오븐 요리는 많이 안해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재료들도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요리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사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책에 나온 레시피대로 만든 요리들이 제 브이로그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<놀람>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 i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 to you, Happy, happy birthday, happy, happy, birthday. Happ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p p y birthday, Happy birthday, p p y birthday, t h a y p p y birthday, Happy birthday, t o y o u h a p p y birthday, Happy birthday, t y